할로윈이 드디어 왔습니다 라키엔 이미 두주나 지났죠 투표에서 밀려버려서 이 내용이 나름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넘겨잘버렸군요 아니 이거 솔직히 조회수도 잘 안나.. 스탠디! 베스입니다 할로윈때는 미션이란게 있습니다 바로 깨면 팔 수는 없지만 할로윈 한정으로 깰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죠 모르시는 분들은 할로윈 기간동안 이걸 전혀 모른채로 하시다가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할로윈 미션은 컨트리커 화면에서 활성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11월 7일까지 유지됩니다. 그 전까지 미션을 완료하시고 호박을 다 까주셔야 합니다. 호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참고로 저는 미션을 다 깨고 난 이후에 방송에서 한번더 호박강을 할 예정이라 안 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마자 까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거 안 까면 사라져요. 미션을 깨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점수를 100점 얻으면 되며 기본적으로는 게임 내에서 1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맨 처음 미션은 말 그대로 아무 맵이나 가시면 깨질 수 있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영혼 하나당 2포인트를 준다고 하여 50점만 벌어도 쉽게 깨질 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 영혼이란건 일반 팀포모드와 같이 적을 죽이거나 수리를 밀거나 점령을 할때 나오며 또는 맵에서 나오는 가구일을 먹어도 나옵니다. 이 가구일은 랜덤으로 맵중한 곳에서 나오며 먹을 경우 영혼을 무려 10개나 줍니다. 그만큼 더 빠르고 쉽게 깰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할로윈 미션 어떻게 깨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션은 간단하니까 한 두세판 정도 돌리면 깨질수 있었을 겁니다. 첫번째 조건은 영혼 모으기고요 아까 말했듯 하나당 2점씩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 두개는 써져있듯이 추가점이 있는데요. 이걸 달성하면 별을 줍니다. 다른 미션을 해금하는데 별 하나씩을 소모하는데요. 이걸 얻어두면 이후에 여러 맵을 좀더 빠르게 돌면서 깰수 있겠죠. 미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라서 한 맵씩 깨면서 진행하시겠다 하면 굳이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얻는다고 호박상자 더 주고 그러진 않아요 조건은 크럼킨으로 죽이기와 호박폭탄 킬하기입니다 미션들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때더 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같은 팀에 있는 친구들과 점수를 공유하거든요 친구가 먹은 크럼킨이 내 점수가 되고 내가 먹은 크럼킨이 친구 점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 오토밸런스로 한명 넘어가지면 그한 사람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응 그게 나야.. 이제 처음 알았어.. 초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갈래가 있는데요 왼쪽은 보스전과 밸브가 만든 할로윈 공식 맵이 있고요 오른쪽은 커뮤니티가 만든 할로윈 맵입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맵들은 커뮤니티 맵세번째이고요 뭐에 먼저 진행하시던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깰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일단 가운데는 무조건 깨셔야 하는 거고요그 다음은 하베스트만 돌리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하베스트 맵을 골라주고 활성화 해줍니다. 왜 하베스트를 잡냐면요 보스전으로 함께 갈수 있는 루트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베스트를 기준으로 왼쪽에 맨 매너, 아이어덕트, 고스트 포트 순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각 말도 없고 머리도 없는 김한병, 모노큘러스, 메라지무스가 나오는 맵입니다. 보스전에서 포게해야 하는 보스들인데 어차피 같은 맵두번 오면 빨리 못 깨니까 미션 두 개를 한 번에 깨자는 겁니다. 미션은 무조건 라운드가 끝나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꼭 게임이 끝나야지나 제출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한 라운드만 끝나도 제출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언더기왕 모드의 경우 한쪽팀이 두번을 점령을 완료해야 게임이 끝나는데 이 타이머가 한번 끝나서 승패가 결정날 때 점수를 100점을 채웠다면 이 점수를 제출하고 이 미션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미션을 활성화할 수 있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 잘해서 막막 학살을 해가지고 100점을 채우거나 또는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서 점수를 금방금방 채운다면 한 맵에서도 미션을 두 개를 깰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쉽게도 도중에 점수를 못 채웠다면 그 맵을 한번더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베스트에서 깨시고 그 다음 순으로 맵메너를 잡으시고 미션을 활성화해서 100점을 채운 다음에 깨고 곧 바로 보스전에서 기만병을 활성화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또는 제 친구가 기만병을 잡았다고 뜰때 미션이 바로 깨집니다. 정말 이게 친구랑 같이 하나 아니냐가 참 차이가 커요. 그죠 여러분들도 친구랑 같이 깨세요. 암튼 그래서 맵미너가 끝났으면 아이오덕트를 잡아서 돌리고 아이오덕트 미션을 깨고 모노큘러스까지 잡으면 또 고스트포트를 잡아서 돌리고 고스트포트 미션을 깨고 멜즈무스 미션까지 깨셨으면 그때부턴 자유롭게 커뮤니티 맵을 돌리시면 제일 효율적으로 미션들을 깰수 있습니다. 깨고자 하는 맵들을 체크를 하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맵 들어가자마자 미션을 바로 활성화 시키세요. 가끔 멍 때리다가 미션 활성화 안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점수 처리가 하나도 안됩니다. 꼭 정신 붙들고 잘 활성화 해주세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번역이랄 것도 없어요. 되게 간단한 영어거든요. 근데 또 웃긴게 저번에 설명한 크럼킨 이 녀석 있죠? 먹으면 크리 뜨는 거. 이게 벨브가 직접 지정한 이름이 없어서 뭐 맵마다 크롬킨이랬다가 할로윈 호박이랬다가 설명이 다 달라요. 아죽 웃긴 놈들이에요. 그래서 핵심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점에 콜렉트가 들어가있다. 이거 무조건 이 녀석 먹으라는 겁니다. 크롬킨. 그리고 킬윗이 있다. 그러면 요 호박폭탄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콜렉트면 크롬킨 킬윗이면 호박폭탄 그리고 웹중에서 플레이어 말살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사람 죽이면 인텔 가방 같은게 떨어지는데요. 제일 많이 먹으면 팀 리더라고 해서 자일도 되고 그 주변 사람도 힐하고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맵들 한정으로는 디퍼시티라 해서 그걸 다 넘겨야 생리하는 모드가 있는데 추가점에 디퍼시티라고 써있으면 이걸 갖다 바쳐서 점수 얻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긴 한데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레이브 야드하는 맵에서 한 목숨동안 500 데미지 받고 살아남으라는 소리고요 즉힐 받으면서 탱킹하라는 소리예요 하베스트입니다 맵에서 나오는 귀신에게 겁을 먹은 적을 처치하면 됩니다 헬타워입니다 지옥에서 적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옥에서 범비노미콘에 다가가면 됩니다. 카니버블 카니지입니다. 점령을 하고 나오는범퍼카 게임에서 팀원을 살리면 됩니다. 이건 뭐 깬다기보다 깨진다고 봐야죠. 아래는 범퍼카로 적을 쳐서 떨어뜨려 죽이면 됩니다. 맨 매너입니다. 순례를 넘기라는 소리입니다. 근접무기로 적을 치며 넘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위키에 그것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승순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정해줍시다. 아리는 포인트를 막거나 점령을 하면 됩니다. 아이어덕트. 연옥에서 탈출하는 소리인데요. 모노킬러스가 도망쳤을 때 생기는 포털로 들어가 죽지 말고 탈출하면 됩니다. 아리는 이건 모노킬러스를 잡았을 때 나오는 범비노미콘에 들어가 적을 잡으면 오릅니다. 고스트포트입니다. 폭탄으로 메라제무스를 기절시키는 모션이고요. 아리는 메라제무스를 죽이면 나오는 해골섬에서 무사히 탈출하시면 오릅니다. 본소라는 맵에서 이거. 킬. 죽이란 얘기죠. 말도 없고 머리도 없는 기만병 죽이란 소리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이기란 소리죠 여기서 토스트 마스터는 저주받은 토스터인지 뭔지가 나와서 애들 죽이고 다니는데 이 녀석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 있는데 뭐 솔직히 번역 안해도 될 정도긴 하죠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기쁘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만드느라 저는 정작 할로윈 팀플을 못 즐겼어요 아 이제라도 즐기러 가야겠어요 이번 한주는 진득하게 팀플을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미션 깨셔서 공짜 룩들을 얻어가시고 할로윈 모드의 팀4를 한달 정도 남아 즐겨보세요. 스탠딩 베이스였습니다.